엄마가 도와게어 그래? 4번 할게 어 알았어 3번이 엄청 많네? 응우 음. 3번 4번 3번, 3번 전반이 그린다 이제 리본에 음. 너왜 태리만 빨리, 빨리 하는거야 엄마가 도와줘서 엄마 끝나고 엄마가 해리도 도와줄게 해리가 어? 잘하잖아 근데 태린 음. 못하니까 숫자도 잘 모르니까 응 음. 음. 우와! 이만큼 많이 했다는 거야 우리가? 음.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도 이렇게 많이 했거든 둘이 우리. 하니까 시, 금방 간다 그는데 이가 어디 있을까? <웃음> 너도 이해하는 거야? 예? 엄마, 어? 엄마도 이해하고 있는데 어! 응, 이해하고 있어 지금 아 그러면 서로 이번... 다른 걸 하자 나는 어. 4번 할게 엄마 이제 이번 끝났으니까 응. 4번 할게 엄마가 휴... 휴... 이렇게 하면 안 휴... 되지 여른대찌한테 물으니까 아니야 무워 3이야 3이 삶이 게 전체야 다 유치원 생활은 어때? 재밌어 태리는안재밌또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어? 태권도 채널을 너무 지루해 파 물어버려. 지루해? 응. 그러면 파물어버려 그럼 선생님이 빨리 오라고 전화해 주실거야 어 <웃음> <근데 웃음> <안 나는 웃음> 너무 좋은 거 알게 된거 아니야? 태국은 아닌데 나 유치원 생활이면 너무 아, 답답해로집기만있고 음. 싶은 태국 음. 체육 시간도 음. 있어 적응해야지 응. 응. 언니는 응. 처음 응. 갔을 때 좋아했어 나 응. 되게 나는 응. 응. 응. 안 좋아해 응. 나는 그짜 지루해 보이지 유치원 생활 중 응. 간식 시간이지 응. 이때부터 응. 거의 응. 똥만 응. 나와 응. 간식 응. 중에 서왜냐면 응. 엄마가 사 먹게 이거 여기 내가 할게. 어떻게이 나머지 하 나는, 나는, 나는, 나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나나나나나유나나나나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우유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 나, 나, 나. 엄마, <웃음> 파이크. 너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아, 맞아. 머리는 부족한! 오, 무서워. 까이괴 물이야. 나 그냥 이렇게 쓱쓱. 어, 쓱쓱. 쓱쓱. 한것 같은데? 어.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좋은 봄 할머니 되세요. 좋은 봄 되세요. 딱, 딱, 딱, 딱, 딱. 이거는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야. 이게. 진짜 귀한 거거든? 쉽게 못 구하는 건데, 엄마가 특별히 구해왔어. 이게 신비의 그 음료야. 나는 마음이 천사 같고 이쁜 애들은 음. 맛있고, 침술대장이나 이런 친구들은 맛이 없어. 그래? 응, 그런 신비의 엄마, 음료수야. 나는 마음이있는데난 천사야. 날개나 진실을 먹을진 진실. 응, 잠시만요. 이렇게. 음, 맛있어. 하고. 드셔보실게요. 짠하다, 네. 우리. 어. 우리 짠하다. 짠. 음, 오, 맛있어. 맛있어? 응. 나 탕탕하던. 그래? 어, 몬드 맛. 어때, 맛? <웃음> 아몬드 맛. 아몬드 맛이야? 우와. 엄마, 음, 근데 있어. 이제 나 천천히는 천천는건 어, 어. 없나? 마음이 있고 천천히야 더 이거, 어. 어, 맛있다고 생각해 <웃음> 아 그렇구나 마음이 착하고 난 오늘 아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못 먹어? 혜리, 해리, 혜리야 맛이 없는 건 아니지? 어. 맛있어? 엄마어 맛있어? 응너왜안 어. <웃음> 먹어? 다 먹었다고 <웃음> 다 먹었다고? 응 주... <웃음> 어. 아, 이거 맛있어 뭐, 저녁에 맨날 먹고 싶은데 밥 먹을 때도 이거 먹고 싶어 더 줄까 혜리야? 혜리더 줄까? 왜? 맛있잖아 맛있는데 <웃음> 혹시 설마 맛없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맛있는데 난한 달에 한 번씩 먹어한 달에 한 번씩? 뭐 응. 이거를? 원래 이거 두잔 먹어야 되는 거야 왜? 응? 이제부터 다른 음료수 포도주스 이런 거 좋아하잖아 테리가 응. 그거 대신에 이거 이거 시켜먹을까? 응. 해빈 는 어때? 토마토 주스 대신에 이거 시켜먹을까? 이것만 먹을까? 이 주스 너무 토마... 맛있으니까 토마토 없이 못살아 <웃음> 토마토 주스 없이 못살아? 토마토, 나 엄청 좋아해. 아, 그래? 응. 엄마는 개인적으로 이거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어? 어, 왜그왜그래어 나, 좋아. 나뿐이네. 어, 아니, 장난이지. 그런 게 어딨어. 뭐, 이거 맛있다. 아, 진짜? 나억지로먹었잖 아, 테리야 맛있었어? 아, 진짜? 응. <웃음>